우 폭탄 맞아가지고 네.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며칠 된 거예요? 오 10일 정도에 10일 오늘 10일 됐지 10일 10일 됐는데 지금? 와 뿌리야 뿌리 응 물로 씻어내니까 안 끊어지고 딱 나오죠 저희는 여기 전부 다 전체적인 밭에 세비를 하나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네. 전부 다 이렇게 희 이생물 네. 펠렛이 들어가 있잖아요 체비 음,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슈퍼옥토로를 100평에 한 5개 정도 돈분이 좀 번거로워요. 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잘못하면 가스도 발생하고 예예. 내가 어느 어... 앤가 돈분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놈 잘못 뿌려가지고 활착이 어... 안되죠? 세필지 반을 다 갈아엎었어 양파가 아하... 아하... 다 죽어서 음... 아, 이렇게 멋지신 분들이 어디서 오신 겁니까? 전북 김지에서 왔습니다. 전북 김지에서 지금 네 분이 오셨는데, 그네분 어, 그 관계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친구들. 친구들입니다. 아, 친구들. 예.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지. 내 팬이야. 아, 당신도 팬이야, 내가. 어. 슈퍼놈을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양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 예, 예. 모 관계, 네. 그리고 이제 비료 관계. 네. 그리고 옥토류 관계 때문에 왔습니다. 옥토로. 예. 슈퍼 옥토로. 예. <웃음> 슈퍼 옥토로가 뭡니까? TV 대신 사용하는 거라며 <웃음> <웃음> 하나, 뽀, 하나, 네, 하나 뽀 한번 한번 보세요. 또집피 심물했네. 왜 이렇게 집피심었지요집피 <웃음> 심으면 뿌리가 많이 박혀서 네. <웃음> 뿌리 벌써 많이 뻗었죠. 응. 잘 나왔고 많이 나왔고뭐한 응. 번씩 물폭탄이 터지면 보기 싫은데 <웃음> 보여줍니다. <웃음> 대박. 물 폭탄 맞아가지고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몇일된 거예요? 오늘 10일 정도 돼, 10일. 오늘 10일 도 10일. 10일 됐는데 지금? 와, 뿌리야, 뿌리. 응, 물로 씻어내니까 안 끊어지고 딱 나오죠. 이야, 예술이네 이거. 똥이라. 원래 나 있던 뿌리는 요렇게 색깔이 지금 누렇게 변했죠, 그죠? 에, 에. 이제 요 지금 하얀 뿌리들이 새로 나온 뿌리입니다. 심 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 뿌리 뿌리가 이제 나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박. 여기도 보면 새 뿌리가 나오고 있죠, 지금요? 이제 한 10일 정도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경운 작업을 깊게 해서 얘네들 이 그냥 쉽게 쉽게 뻗어 나갈 수 있게끔 음. 여기도 지금 뿌리가 있죠. 이 양파 이렇게 나가서 막 여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이렇게 나가서 한 뼘이 넘쳐 지금. 아 저기서부터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와대박이네 막. 길이를 따지면한 뼘이 넘는다는 거, 20cm 정도 벌써 뻗었다는 거죠. 김재은 어떠세요 양파가? 김재는 우리 감물어 가지고요. 네. 감으로 가지고. 제초제는 주고 가물고 하니까 착근들이 못 해가지고 그제초제 피해에다가 네, 물을 제때 못 주고 그 부안 그런 농가들이 피해가 심해 가시... 있죠 지금 올가을에 그 SM 쓴 감자밭이거든 네. 어, 지금 감자 어, 상태가 아주 기가 막혀 내가 지금 문고리 잡았어 캡필지 <웃음> 3600원 심었는데 다 이래. 최고 잘 됐어. 요 지금 속으로는 지금 기대가 커요. <웃음> 속으로. 그래서 네. 이거를 자꾸 우리 논에 와서 봐서 네. 비를 못 쓰냐고 해서 SM을 얘기했지. 어, 좋아서 네. 권장을 했지. 작년에 이제 저는 못 썼어요. 근데 네. 그쓴 사람 것을 내가 관찰을 하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음. 내가 그 육안으로 관찰을 했거든. 네, 네. 이제 양파 할때 전개 정도 쓰셨다고요? 전포? 음. <웃음> 가격 대비, 뭐, 선생 네, 대비. 비료도 괜찮아요. 예, 네, 다, 네, 거기 그, 기 만족할 수있 계속 시탱이 되는 것이,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완전성 비료라 해서, 그게 연독색 시탱이 안되거든요 네. 그, 마그네슘이라든가 그, 미량 요소가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여기 전부 다 전체적인 밭에 대비를 하나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네. 전부 다 이렇게, 우박. 희생물, 펠렛이 어. 들어가 있잖아요니까비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슈퍼 옥토로를 100평에 한 5개 정도. 어. 네, 100평에 5개, 200평에 10포 정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 12월달 되면 나옵니다 12월달? 네, 12월달 되면 이제 유기농 공시등록도끝났고요 예, 끝나셨어? 12월달부터 어. 나오면 지금 하우스 작물 하시는 분들 빨리 공동구매 좀 해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웃음> 공동구매 해야지 아, 그러면 에이. 빨리 신청을 그게 왜 필요하신 거예요? 완전 어,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내년에 쓰죠 음... 어디다 쓰시게요 이거? 감자밭도 쓰고, 양파밭도 쓰고, 음. 튜비를 안 쓰려고, 그러지, 돈분을. 어, 왜안 쓰시려고? 돈분이 좀 번거로워요. 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잘못하면 가스도 발생하고, 네. 내가 어. 어느 앤가 돈분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놈 잘못 뿌려가지고. 활착이 어, 안 되죠? 세 필지 반을 다 갈아 엎었어. 양파가 어, 어, 어. 어. 다 죽어서. 부숙 절된 탭이 사용하실 음, 그러면, 바에는 음. 그 살포하는 비용, 음. 그 다음에 부속시키는 비용, 운반하고 음. 그돈 그 비용이 많칩 않아 그 돈이나 이렇게 슈퍼옥토로 네. 사용하는 비용이나 뭐 그래서, 같다 그러면 이게 효과를 더 많이 아, 이름이 슈퍼옥토예요? 옥토로? 옥토로? 그 슈퍼옥토로는 20kg 포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20kg입니다. 20kg인데 유기농 공시를 받아서 이게 저희가 몇 프로 몇프로들어가 있다는 것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1년에 4번을 수시로 나와서 검사해서 여기 안에 뭐 저희가 구운 개분이거든요. 구운 개분 안에 항생제가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그 중금속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미생물 양이 적다든지 해버리면 유기농 공신을 바로 취소시키고 배수조치를 시켜버립니다. 유기농 공신을 등록하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게더 힘들거든요. 저희가 농가들한테 제가 아, 이거 미생물 몇포 들었고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유기농 공실을딱 받아놓는 순간 그렇죠. 정부에서 네.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냥 일반 기존 뭐 농가에서 구숙시킨 대비를 사용하시고 아니면 농가에 있는 유방을 사용하시더라도 그슈퍼옵토로를 50평에 한포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들어가 있는 그 대비든 미생물이든 빨리 분해 시키면서 성장 촉진부터 시작해서 병충해 예방까지 효과가 확실하게 됩니다.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면 따로 살균제를 뭐 다섯 번칠걸 갖다가 한두 번 예방만 하면 됩니다. 다른 병들 자체가 안 생기게끔 하는 미생물과 그 다음에 그 뿌리 활착 성장 촉진해 주는 미생물 이종 미생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저희 살충제만 조금 넣고 전 양파밭에 살균제를 하나도 사용하지 을 않았습니다. 미생물 들어가 있는 슈퍼옥토로를 음. 넣었기 때문에 s m 파 효과 보셨듯이 그래, 네. 뭐 슈퍼옥토로 또 농가에서 사용해보시면 네. 제가 작년 올해 벌써 농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토질마다 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국가에서 유기농 등록 자재로 인증까지 받아 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믿고 사용해보시면 또 옆에 농가들이 또 s m 지금 많이 썼어 자꾸, 자꾸 자꾸 자꾸 자꾸 <웃음> 퍼져나가듯이 <웃음> 똑같이 퍼져나갈 겁니다 네. 농가들이 쉽고 편하게 이거 그러니까 잘 지어서 돈 많이 벌수 있는 방법 아, 유튜브들 <웃음> 비료 대리점은 안 내줘요? 농협에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점에 가는 순간 농가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아, 한 단계 더 거쳐버리면 아, 아, 농가들한테 네. 뭐천 원이 원이든 이천 원이든 더 네. 비료값이 부담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냥 농가 직송 공장 직배송 공동구매에서 하는 거 아니면 <웃음> 이제 농가들이 이제 현금이 없으셔서 좀 사기 많은 양을 사기엔 부담스럽다 그러면 농협에다가 개통을 해서 어 이제 수수료 천원더 붙이니까 천원 차이야, 천원 차이. 네, 나중에 환원 사업도 많이 나오는데는 뭐천원더 주더라도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천원 차이. 농사 지어서 비료 값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유익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설명도 좋았고. 네. 뭐또 이렇게 또또올거요 또 <웃음> 저희 한국농수산TV는 음. 우리 농부들이 부자되는 예. 그날까지 예, 예.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Here we go.